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운전신이다. 어잉 어잉. 네, 글라스 대프가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어이게 그림을 여기 있는 색깔풀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어, 유리창 같은데 붙이면 햇빛이 들어올 때 투명하게 반짝반짝 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오늘 글라스 데코도 여러분 해보시고 나라에게 보내주시면 또 오늘 이부터한 것처럼 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네! 도전을 할거니까요 함께 해보시고 또 나라에게 보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나라! 그림은 자신있습니다! 핸들! 보고있지? 오늘도 핸들을 만들거야! 핸들! 나 핸들! 나라가 너무 좋아하는 핸들부터 하겠습니다! 검은 먼저 검은색 테두리펜 이 여기 테두리펜이라고 써 있어요. 아우 어, 그려볼게요. 집중 집중. 네, 네. 그리고 나라가 조만간 또 게임을 가져 오면서 니다 와, 핸들 살 빠졌어. 핸들 수척해졌어요 은니. 그럼 어, 이제 말려야 되니까 옆에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 <웃음> <웃음> 주변에 조언을 많이 구했거든요. 나라가 진짜 잘하고 싶어서 주변에 이거를 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테두리를 되게 진하게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넘어갔다는데요. 되게 네, 섞이지 않는데요. 와, 글라스 데코 나라 언 나란이 끝! 그쵸? 베코 혹시 헬스이야 배웠는데 예야 예! 데스미가 이제 이거 말려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나중에 뗐을 때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 너무 기대돼요. 야너 너랑. 디페벡토, 글라스데코배토헨데글라스데코벡데 음, 이게 이제 바로 하면 색이 이렇게 섞인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려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치워놓고 말리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오잉 오잉. 자, 경건하기. 다시. 후하. 오늘은 정말 진정한 힘들의 아름다움의, 네. 어후, 어후. 어후, 어후, 어후. 어, 오리탈오리탈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아흐 어. 응. 신나는 걸 보고 싶을 때는 나라 라이벌을 보시고요. 흰색! 이제 흰색을 해주면 되는 거같죠 뭔가 되고 있군요. 근레그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영화 재밌을 것 같죠? 와! 근데 언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녹아내린다고 아무도 말안 해주셨는데 신경을 no. 딱딱 시켜놓고 걸어 마셔라! 물론 콜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워요. 근데 보통 어? 잘생겨졌는데? 좋지 않아요. 황금색 별로니까, 베토두 무슨 색으로 할까요? 기본, 후라이드. 어쨌든, 배었습니다 뜯어서, 아니, 말리면은, 괜찮는것 같아요. 색깔 내점 모습! 인서트, 사영 티럭. <웃음>